안녕하십니까 8월 2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채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매물이 나오며 하락 출발했는데요. 특히 ism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는 2년만에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지표 부진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상승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장후반으로 가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고팔로시의 대만 방문을 둘러싼 미중 갈등으로 재차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가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강화돼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속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당분간 난리가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파월의 금리 인상 속도 완화 발언에 대해 시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영향도 랠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주요 기업들의 좋은 실적들이 발표되고 고용지표만 좋다면 더할 나위 없는 랠리의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언제나 상황은 반대될 수 있으니 항상 시장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께서는 hts 화면번호 자공으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35% 매도 65%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39% 매도 61%로 역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47% 매도 53%로 역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동안 장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 이슈로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응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 증가가 예상되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따싹은 12,360포인트와 13,4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88달러와 98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 하네요. 금은 1760달러에서 183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둔화 우려로 원유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진 고임스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스 매도 포지션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